관리가 택배지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? 이것도 알아서 그냥 찾는데? 여기 다 곰팡이 들고 날씨도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안 마를 것 같은데 집에 만들어서 타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타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 이거 너무 <웃음> 관리가 안 되는데 저것도 너무 이제 사가지고 방수를 하려면 또다시 저거를 또 구매해서 위에 또 덮어줘야 되고 그나마 이 비닐이 물은 잘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뭐 비나 눈 이런 거 이제 잘 막아주는데 걷고 덮고 하다 보면 좀 찢어질 때가 찢어질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어, 만들기 진짜 잘 만들었는데 말리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. 일단 좀 말려야겠다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이게 뭐야? 안돼 눈이다 눈. 아. 안돼 안돼. 가 떠가지고 쨍쨍해질 줄 알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바람이랑 정리는 그래도 했지만 비닐을 비닐 한 겹만 올려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여러 겹 여러 겹으로 위에 이제 포장을 해놓으니까 안에가 더 환기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비닐 한 장만 씌워놓고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아 오늘은 못도 못하고 바로 마무리하게 됐네. 꼭 이렇게 덮어놓으면 날씨가 또 좋아진단 말이야 항상, 이... <웃음> 항상 이래 아, 항상 항상은 아니고 갑자기 날씨가 또 엄청 좋아졌어 고로 램프 말리는 건 오늘 망했다